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 꾸입니다 한창 낚시 이벤트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도감은 다 채우고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이 타이밍에서 보따리를 한번 풀러 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무려 최적의 효율로 낚시도감 다 채우는 방법입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일단 전체 도감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넣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도감을 채우기 위해서는 망둥어, 불가사리, 납자루, 부르길, 오징어, 대구, 명태, 거북이. 어? 이게 아닌데? 아무튼 총 22종의 물고기 235마리가 필요한데요. 뭐가 필요한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영상을 보고 그대로만 따라하면 완성됩니다. 가끔 주간도감에 지뢰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 낚시는 총 7군데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무지개낚시로 지어보죠. 무지개낚시요. 첫번째 벨리아에 가서 농어를 잡아서 도감에 넣습니다. 벨리아 낚시터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요. 저 모릅니다. 네 있네요. 여기입니다. 농어는 유일등급의 물고기라서 잘 안잡히기 때문에 흰색, 초록색, 파란색 물고기가 다수 잡힙니다. 이때 우리가 벨리아에서 챙길 물고기는 농어 7마리, 전갱이 10마리, 불가사리 10마리, 망둥어 10마리입니다. 복잡하니까 그 밖에 나머지 생선들은 갖다 버립시다. 대신 문어하고 벤자리는 킵해주세요. 보통 농어 7마리 잡을 쯤이면 다른 생선들은 넘쳐납니다. 자 두번째는 케플란으로 와서 쉬리 5마리, 버들치 13마리, 꺽지 20마리를 잡아서 넣으면 됩니다. 이때 아까 잡은 문어, 벤자리와 이번에 잡은 은어까지 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미 수량이 넘었다면 도감에 넣어도 무방합니다. 낚싯대는 물에 던져주세요. 세번째는 알티노바 입구입니다. 알티노바 입구같은 경우는 낚시터를 찾기가 힘드니까 이거 미니맵 참조해가지고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티노바 입구에서는 개복치 7마리 그리고 가다랑어 12마리를 잡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문어, 벤자리, 은어, 다금바리까지 총 4종류를 킵해주셔야 됩니다. 네번째는 알티노바입니다. 알티노바로 오셔서 아귀 6마리, 오징어 10마리, 다근바리 3마리, 문어 9마리, 벤자리 6마리를 털어줍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은어만 킵해주시면 됩니다. 다섯번째는 아그리스 재단입니다. 아그리스 재단에 가서 메기 13마리, 은어 10마리, 납자루 13마리, 미꾸라지 13마리를 잡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킵할 물고기는 없습니다. 여섯번째부터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정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케플란 길목입니다. 케플란 길목에서 끌이 10마리, 블루길 10마리를 잡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일곱번째 트렌트 길목입니다. 트렌트 길목에서는 피라미 25마리, 모래무지 13마리를 넣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여섯번째부터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방법은 뭐냐면 6번하고 7번 그러니까 케플란 길목하고 트렌트 길목을 찾아가는 과정이 귀찮다면 그냥 영지에서 주구장창 낚아서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영지의 좌측 하단에서 낚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케플란 길목이나 트렌트 길목은 해당 물고기 그러니까 블루길, 끌이 피라미, 모래무지만 나오기 때문에 금방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영지는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아, 그리고 정어리랑 떡붕어를 수집해야 되는 도감이 하나 있는데 정어리하고 떡붕어는 앞만 낚시해봐야 안 나옵니다. 정어리하고 떡붕어는 월드 채집으로 낚을 수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7스텝으로 모든 물고기 도감을 채울 수 있는 무지개 낚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